자 이번 시간에는 선반에선반 하면서 별 쓸데없는 계산방식인데 음, 저번 시간에는 거리 곱하기 탄젠트, 높이 나누기 탄젠트로써 음, 거리값을 구하는, 높이는 있는데 거리값이 없을때 그 거리값을 구하는 방식과 높이는 있는데 거리 음, 거리가 없다 회사 반대가 어쨌든 저번 <웃음> 영상을 참고하시고 높이랑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찾았었죠 저희가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사인콘사인도 뭐 다음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면 되는데 알값 구하는거랑 뭐 이런거 있는데 다음시간에 하고 이번에는 원호 앞전에 제가 널링영상을 치면서 계산값을 제가 가르쳐드린다 했는데 그 영상을 까먹고 있었네요 제가 그래서 제가 계산하는 방식을 좀 가르쳐드리고자 하거든요 물론 음... 이건 좀 계산기가 필요하죠 자이 원형의 제품에 이게 그래도 반들말고 지름으로 해서 1 0파이거든요 백파이에 널링을 치고 싶다. 널링을 치고 싶은데 널링도 웃긴 게뭐 잠깐만요. 널링도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촘촘하게 칠 수도 있고 막 넓게 칠 수도 있잖아요. 그 널링과 널링 럴링 사이에 각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겁니다 아, 이렇게 크게 좀할수 있으면 좋겠다 스냅이 왜 이렇게 작지 여기 막 널링이 쳐지잖아요 이런식으로 가로로 너무 작네 <웃음> 어쨌든 이런식으로 패턴이 생기잖아요 패턴 다이아몬드 패턴 이 다이아몬드 패턴을 보면은 다 잘라볼게요 제가 이거는 임의로 제가 각도를 한건데 60도로 해놨어요 제가 60도도 45도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일반 대충 쳤을 때는 뭐 각도를 모르고 치는 사람들 알고 치는 사람이 없어요 대충 뭐이 원호의 간격만 구해지면은 원호대로 치는데 그러니까 저는 호의 간격이 1mm 단위로 널링을 이렇게 계속 치고 싶다 그러면은 계산 방식을 알아야 돼요. 45도야, 솔직히 말해서. 음, 제가 200을 지정해 놨어. 45도야, 좀 뒤에서 좀촘하게 치면 되는데, 이 값에 대한 2 0 0이잖아요 200에 1피치면은 한 바퀴씩, 2피치면은 2피치로 해갖고 뭐 나누기 하면 되는데, 계산이 헷갈리네. 하 <웃음> 여튼 그건 모르겠고, 호, 이원호 예를 든걸 이런 거를 호라고 하거든요. 아 이건 안되겠다 없는건가? 쥐스타는 없는건가? 어 망했네 잠깐만요 제가 이거 쥐스타는 안 써봐서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호를 구하는게 있을텐데 원호? 어? 실망했네 제잘 몰라갖고 이거를 제가 지금 가르쳐드릴게요, 그러면. 응, <웃음> 음, 또 어떻게 끄는 거야, 응. 도구 팔레트가 왔네. 난감하네. 근데 이 홀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예를 들 각도를 줘요. 각도에 대한 음, 이게 호가, 이 호가 만약에 막 50이다, 하면 50이구나 하는데 모르잖아요. 이 50이 될지. 만약에 19.95도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공식인데 거에도 <웃음> 어디 없이 등장했습니다. 어는 공식이거든요. 이거 가로하고, 가로하고, 만약에 제가 호, 호 자체를 3으로 하고 싶다. 3. 곱하기 360. 가로 닫고, 나누기. 가로. 그리고 이 파이. 지금은 제가 100파이로 했죠. 100파이. 곱하기. 이거. 파이. 파이 맞나요? 이 루트인가? 아, 루트 아닌데 이거. 이거 하고는 하면은 3.4377이 각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3.4377 딱 끄어주죠. 이걸, 이게 이게 제가 아까 수, 코를 3이라고 했잖아요. 3이죠, 3. 어, 이거 잘 모르겠네. 어, <웃음> 아 제가 이거는 안 써봐서. 3이 나오죠. 예,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다시 해볼게요. <웃음> 약간 3이었죠? 그러면은 6으로 해볼게요. 6 곱하기 360 가로잡고 나누기 가로열고 100파이. 파이를 정해주는 거예요. 파이 곱하기 이거 모자 이름 생각 모르겠다 배움이 짧아 <웃음> 6.8754 6.8754 6.8754가 나오죠 6.8754 중심점에서 꺼줘야 이게 0도니까 가로축이 그러면은 딱 재보면은 거기서 터다 여기 있네 6. 딱 나오죠. 치수 스타일을 보면은 100단위가 나오는 게 있던데. 맞네. 음. 네. 호가왜 중요하냐면은 뭐 0도 90도 뭐 이렇게 치면은 네번 치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네번 쳐도 되는데 이거를 좀 널링, 널링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칠려면은 이홀를 알아야 돼요. 코가 만약에 홀를 알고 이거를 45도로 칠려고 하면은 5회 버릴 45, 100 어. 어, 피치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떠라내가 저도 잘안 쓰다 보니까 200이면은 <웃음> 한 바퀴가 1피치잖아요 그러면 피치는 200 F... F-200으로 F 가야죠. <웃음> 한... 한 바퀴. 음, 45도. 음. 음, 45도.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내가 헷갈리네. 어떻게 했더라? 음 호, 호의 간격이니까 1mm씩 주면 되겠네. 음, 호를 1mm씩 줘갖고 36, 애나... 360번 치면 되네. 맞는 건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내가 호을 호를... 아, 이거 제가 정리가 다안 됐네. <웃음> 일단 호 구하는 공식은 다시 요약 정리해드리자면. 은 저도 이거 배운거라서 호 계산기에서 가로세로 여기 호 곱하기 1660 나누기 나누기 기호는 어떻게 쓰나요? 그냥 배운게 없네 내가 뭐 아, 아는게 없네 나누기 이건가? 나누기 <웃음> 나누기 그 어, 타이 곱하기. 그 모자쓰네 있죠. 누군가. 뭐라고 하지 그거를 진짜. 생각이 안 나네. 이래서 전문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전문교육을 못 받아갖고. <웃음> 하여튼. 요래 생긴 거. 응, 그래 하면 돼요. <웃음> 모자 쓰네. 는 각도다. 아, 맞다, 내가. 아, 이 각도에서 다시 홀를 구했다. 네 예,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까지만 거 알면 되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칠때 몇번을 나눠서 치는건줄 아는거죠 만약에 내가 네줄 나사를 칠거면 하나 둘셋네줄이 되는거고 여덟줄 나사를 치면 될거다 물론 360에 나누기를 하면 되는데 뭐또 그런게 아닌게 있거든요 아닌거는 제가 지금 임팔라를 깎으려고 준비중이거든요? 임팔라? 임팔라 너무... 부들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임팔라 이걸 깎을 준비중이에요 이런거 어이구, 씨, 되게될각한네 이거는 선반에서 안 되는데, 원래는 안 되죠. 선반이 아니라 전문기가, 전문기계가 필요한데, 솔직히 이런 거다 되거든요. 이거 앞에안 되겠네. 그래도 뭐 간격 잡아갖고 밀면 되니까, 미는데 대신 뭐 두께랑 피치랑 거리랑 뭐 많은 걸, 깊이랑 많은 걸 생각해야겠죠. 이렇게 알은 안 나올 거고. 하여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호 계산을 알게 됐고. 뭐태 음. 이런 거. 이런 거 뭘까? 그래서 호 계산을 알게 됐고 각 각도에 대한 호 계산도 알게 됐고 각도에 대한 호 계산은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호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고 다줄나섰을 때도 한번씩 써보면은 괜찮아요. 막. 이상입니다.